아, 그럼 들으셨어요? 들었어? <웃음> 증명을 못 하면은 에 이래요. 네, 오늘의 n 1 p 의 e 무대를 리뷰해 볼까? 황정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도 그냥 안문연 끝나고 시간이 조금 떠가지고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. 네. 이거 하려고 샤워도 엄청 빨리 했어. 요에너클락게 <웃음> <웃음> 아주 요즘 물이 올랐습니다. 편집이 진짜 웃겨 맞아요, 진짜 재밌어요. 저번 편이 내전됐던 것 같아요. 국민정으로 좋고, 아그거 오케이 계속해가지고 아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야! 야! 저... 알겠어, 오케이. 어. 링크할 수 있어. 집자. 링크 못하지? 아직은. 아직은? 할그 용량이 있나요? 아니, 노력 중에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어려워요, 진짜.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세계 한 명쯤 있겠죠? 당연히 있죠. 그죠? 그 사람은 저 공감하실 거예요. 난 그거 신기해. 눈썹 웨이브. 제이 형 태선네. 나는 약간 눈썹이 이게 한쪽만 올라가는 사람이 있더라고. 요 어, 이거 어. 아니에요? 어, 그럼 들으셨어요? 들었어? 응. 와, 오 <웃음> 티트 나지? 와, 배고픈 거 봐. 이걸로도 그거 되는 거. 거의. 이거 어요? 우와. 나중에 피에피아우배우다 싶다 <웃음> 근데 Piano Piano Piano Piano Piano Piano Piano Piano Piano Piano Piano Piano Piano Piano 는 옷이 잘 o p i a 아아 Piano Piano p i a 랑 o Piano Piano Piano 리지 않아? o p i a 그 o Piano Piano 어, 한번 정해줄까요? 몰라? 네, 다가요 선우 형은. 선우 약간, 니코더. 약간 니키 이거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치. 아, 템버리 오, 네. 그러네. 약간 치... 니키랑 잘 어울리네. 그럼 선우는 이거. 그걸로 하자. 해주자. <룻> 플루트? 아, 플루트. <플룻>. 플루트. <룻> 그리고. 그리고. 제이크 첼로도 잘 어울리는데. 나도 옛날에 했었어. 첼로요? 응. 진짜요? 애기 때. 옛날에 시금치 먹으면 힘세지는. 그런 뽀빠이. 많아요. 뽀빠이다. 뽀빠이 그거 과자 아니에요? 과자도 있죠? 별사탕 이 음. 아폴론가? 아폴로 그 튜브에 들어 있는 거그 응. 휴이 형 좋아하잖아 맞아요 그거 먹는 거 그리고 아. 달고나도 팔았어요 저희 아 달고나? 달고나 진짜 맛있지 그거 또 하나 통짜로 먹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침 발라서 하잖아요 네. 딱한번성공했는데 그, 그럼 다시 줘 진짜? 네아 진짜? 네. 별이 제일 유명하죠 별별별 별... 별 하트 어렵지 별 별이 진짜 어려워요 아나 하트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곡선이 있어아 그거나 많이 먹었어 가래떡꼬치라고 아 가래떡에다가 막 소스 발라가지고 약간 튀겨가지고 소스 발라서 먹는 건데 그거 소스가 중요한데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그게 아 진짜 그 링크장에 있었거든 태능 그빈상장에 있어요 음 매점이 고기 매점에서 파는 가래떡꼬치가 진짜 맛있습니다 아 오늘 많이 얘기했네 그러니까요 캡처 타임 오케이 캡처 타임 캡처 타임 하나 둘셋 하나 둘셋뭐까 저 언제 초대됐나요? 그거? 성훈 그거 뭐냐? 아그 그 리뷰왕 리뷰왕 박성훈 성훈왕 박리뷰예요 성훈왕 박리뷰 그거 언제 초대됐나요? 그거요? 아 지금 그거는 근데 많이 할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 그럼 이제 음방 무대에서 해, 해줘요 무대에서? <웃음> 네매직뱅크를 리뷰에서 <웃음> <웃음> 음. 네 오늘의 엔하이픈의 무대를 리뷰해볼게요 그러니까 아마 다 돌아갈 거예요 아 진짜요? 네. 저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날 뭐 리뷰한지 안녕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